루두베키아 꽃을 사랑하는 엄마의 정원에는 사시사철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합니다. 여름철 소녀의 손톱 끝에 살짝 물들여줄 봉선화도 누나를 기다리던 소년의 과꽃도 눈을 보호하는 루테인의 원재료라는 메리곤드도 백일 동안 쭉 핀다는 백일홍도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리움의 꽃 플록스도 목이 긴 기린을 닮았다는 꽃기린도 조금 무서운 느낌의 머리카락을 닮은 빨간꽃도 담장을 따라 올라간 진노랑 호박꽃도 수줍게 방끝 웃는 듯한 여주꽃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꽃, 영원한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루두베키아가 있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정원에서 빛꽃중 루두베키아를 그려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감상해보시겠어요?